안녕하세요, 아니안입니다. 오늘은 아니안이 요리교실 26탄으로 맛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떡볶이 떡, 양송이버섯, 한 개, 대파, 라면 사리, 고추장, 설탕, 양파, 고춧가루, 어묵, 삶은 계란, 그리고 육수재료에 필요한 무 반쪽, 그리고 멸치가 필요합니다. 그...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멸치 음. 음. 음. 음. 음. 육수를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요 멸치를 넣고 물을 크게 썰어서 같이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치마 넣어서 팔팔 끓여 주면 되지만, 물을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함께 끓여 주었답니다. 와 크게 썰어놓은 물을 20분간 끓여준후 체를 꺼내서 멸치와 물을 건져서 꺼내주세요 b o o 때문에 양송이버섯 3개 썼지만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 1개를 썰어도 되고 2개를 썰어도 되고 3개를 썰어도 됩니다 저는 양송이버섯이 좋기 때문에 3개를 썰었어요 3. 대파를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대파를 썰자. 작게 아닌 크게, 크게를 썰자. 4. 양파 1개를 썰어 주세요 양파를 썰자 양파를 썰자 앵물이 날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서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썰어주세요 오, 완성된 멸치 육수를 부어주세요. 저는 멸치 육수를 식 열을 식혀서 한 겁니다. 여러분도 멸치 육수를 식혀서 해도 되고 아니면 뜨거운 멸치 육수에 바로 넣어서 끓여도 됩니다. 양송이버섯과 어묵을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팔 <목소리도> 떡볶이 떨까 썰어놓은 양파를 함께 넣고 끓여주세요. 어 저는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고춧가루 한 숟가락 더 고춧가루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맛이 좀 싱겁고 그러면은 라면 수프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은 적당을 하더라고요. 어, 어떤 분은 멸치 육수를 안 넣고 라면 수프를 넣어 가지고 라볶이를 만드신 분 계시는데 저는 멸치 육수를 만들어서 한 거랍니다. 아마 고춧가루 한 숟가락이랑 그 다음에 고추장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만 넣어도 충분히 라볶이의 맛을 낼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라면사리를 넣고 면이 풀어지도록 끓여주세요 면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잘 주워주는게 포인트니까 잘 끓여주세요 퍼지지 않도록 라면을 넣자 라면사리 넣자 you 집을 마지막에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함께 끓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맛있겠죠? 쉽고 간단한 떡볶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어?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빠진파있어요 바로 삶은 계란을 넣고 세팅만 해주면 진짜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쉽고 간단하니까 한번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다음엔 또 어떤 요리를 할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